기체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거의 대표적인 이가 탄산칼륨과 염산이에요 이두 개의 반응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공간으로 나뉘요 열려있을 때부터 살펴볼게요 열려있을 때는요 처음에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데 염화칼슘과 물 이산화탄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공간이 열려있으니까 기체가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응 후에는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근데 닫혀있어야 되는 요, 이렇게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여기 통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날아가지 않으니까 똑같은 원자의 개수와 종류를 유지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질량이 같게 네? 돼요. 마지막 거는 연소예요. 연소야. 그러니까 타는 건데 강철성을 예로 들세요 질량이 같은 강철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는 무게가 같을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가열하는거예요 한곳에 그럼 여기있던 철원소가 있는데 이가 연소되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산소가 오는거예요 근데 철이 산소를 만나면 산화철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무거워지게 되는거죠 왜냐면 여기에 산소가 더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근데 기체가 발생하는 거는 또 다릅니다 얘는 지금 닫혀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있고 열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돼있는 경우에는요 여기에 처음에는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네. 가열을 시키면요 네. 재가 생기고요 네 무선으로 만들요